어떡하냐 이거. 너 이거. 힘의 길. 여러분, 제가 농심 레드포스 파트너스, 팀으로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, 제안을 해주셔서. 아, 이거 그러니까 너심너구리너영상너막의너하거너 그 그런 너상은너니었너니다너직히너짜로너구리너급은너동안너청많너 했기 너문에 전혀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.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등에 예. 등에 HIM 힘이 박혀있습니다 여러분. 지렸다. 오늘 가가지고 선수분들도 잠깐 이제 몇분 뵙고 밥도 먹고 어이? 인사도 하고 어이? 다 했어.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정말 갈아 넣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좀 어울리나요? <웃음> 너무, 어, 너무, 너무 신기해요 저도. 아 피부가 이거 맞춰주신 거예요 저도 르꼬크 인플루언서잖아요 또 근데 마침 또 농심 레드포스 팀 스폰서가 또 르꼬크고 어 이래가지고 정말 너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또 겹쳐서 개인적으로 또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엔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루코크에서 그 농심 레드포스 어, 팀을 후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앞으로는 나 이제 무조건 레드포스 응원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머리 깎고 어제 머리도 그래서 깎은 거예요 오늘 서울 가느라고 아왜왜 왜 이렇게 좀 부끄럽지나 아 좋은 삶이다 진짜 아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공묘에서 사와서 이니셜만 한건 아니죠 잠시만요 저희 진실의 방으로 좀 보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분만 진실의 방으로 죄송한데 오늘 기쁜 날이니까 아, 열받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좀 축하할 일이 생기면 이렇게 놀려요? 티어는요 제가 그동안은 제가 이제 히의길이라는 그 쇠지라는 컨셉 때문에 아이언을 유지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농심 레드포스에 걸맞는 티어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컨셉이었거든요 아이언은 컨셉이에요 선생님 죄송한데 이제는 컨셉을 좀 깨려고요 이제 컨셉을 깨고 본 실력을 좀 보여드리려고 어, 못 믿어? 아 신나면 마이크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 이게 이렇게 놔야 되나? 패치도 보이고 신라면도 보이고 너구리도 보여야 되는데? 나 지금 어디 왔는지 알아? 나도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... 여기 농심 레드포스야 어떡하냐 이거... 나 여기... 나 농심 레드포스랑 계약하러 왔어 아 프로 선수 되는 건 아니고 소속 스트리머 와너는거아니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<목소리도> 앞으로 만약에 제 앞에서 다른 브랜드 라면 먹다 걸리시는 분들, 언급도 하지 마세요. 이제 금지어야. 죄송합니다. 금지어. 없는...